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바로 여기 있는, 어, 여기, 파버카스텐에서 나온 나이띵크 만년필인데요. 나이띵크 만년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번 리뷰를 했었죠. 여러번 리뷰를 했었는데, 얘가 파도파도 끝이 없이 깔게 나오더라고요. 깔게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총망라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어, 일단 전체적인 외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적인 외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클립 부분이나 몸체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몸체 부분이 여기서 여기다 한번 깔게요. 한번 깔게, 까고 시작할게요. 몸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 띵크 만연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원래 지문 모양으로 뭔가, 어,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이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각인이나 아니면 뭔가, 어, <웃음> 레이저 각인 같은 게 아닌 그냥 일반적인 고무 소재로 그냥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여가지고 그냥 문지르면 쓴 문지르면 다 벗겨져요 다 벗겨져서 지금 현재는 제만점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요 <웃음> 그 다음에 클립 부분 같은 경우에 클립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클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약해요 상당히 약해가지고 한번 뿌려 먹었어요 한번 뿌려 먹어가지고요 제가 이거 수리 했습니다 자가 수리를 했고요 <웃음> 한번 자가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 고친 상태고요 저희 큰애 삼촌이 한번 고쳐줬습니다 고쳐준 거고요 그리고 어그 외에는 이제 여기 안쪽에 보시면 안쪽에 여기 안쪽에 여기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요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고정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고정력 상당히 떨어져서 랜덤이긴 한데 여기 안에 있는 여기 안에 있는 요 그... 안에 있는... 어 그... 청동이라 했나? 청동 같은... 이게 고정, 고정을 하는 청동 같은 게 있거든요 이 청동 같은 게 뽑혀가지고 같이, 갑자기 여기 같이 뽑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가지고 어 잉크 잔여는 확인할 때한 번씩 잉크 범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잉크 범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그 외에 이제 여기 잉크 촉, 촉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잉크 촉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잘 나오는 편인데, 지금도 상당히 안 나오네요. 잘 나오긴 개뿔. 지금도, 지금도 보시면 안 나오는 편인데, 이게 지금 잉크가 없어서 던 것도 아니고, 제가 잉크를 깍 채워놓은 거거든요. 잉크 깍 채워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촉이 굉장히, 어, 경, 그러니까 이가 단단하게 만들어졌어요 단단하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얇게 만들어놨어요. 얇게 만들어놔가지고, 뭐, 그러니까, 촉의 잉크 흐름 자체가, 이게 얇아요, 얇아가지고, 그니까, 러 여기, 여기, 잉크, 여기, 잉크가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요, 틈, 틈이 상당히 얇아 얇아가지고, 어, 얇은데, 얇은데도 불구하고, 얇, 얇은데, 어.. 초기 단단하다 그러면 잉크가 잘 안나와요 <웃음> 잉크가 잘 안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잉크가 잘 안나오는 그런 구조여가지고 잉크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잉크가 더덕더덕 붙어있는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잉크가 어.. 나오다가 안나오다 나오다가 안나오다 해가지고 지금 어.. 이런식으로 더덕더덕 이렇게 어.. 여러가지로 이렇게 어.. 생, 생 부분이에요 생 부분 이어가지고 지금 잉크가 제대로 안나와요 잉크가 제대로 안나오고요그 <웃음>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깔게좀 많은데, 그 외에도 깔게좀 많은데, 일단은 여기 파워 카스테이라는 자체가, 어, 일단은 저가형이, 저가형은 완전히 정말로 엄청나게, 어, 저가형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그게, 그, 공을 좀안들리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공을 좀안들리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파워 카스테이라는 로고 자체가 딱 하나 박혀있거든요. 하나가 박혀있는데, 이름이 아까워요. 이름이 아까울 정도고, 어, 가격이 한 2만 얼마 정도 되거든요.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한, 한정판으로 한 나온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정판이라고 해서 제가 산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까지 팔고 있어요. 아직까지 팔고 있고요. 하, 아직까지 팔고 있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직까지 팔고 있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어, 팔고 있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팔고 있는 게 자체가 아직까지도 뭔가 덜 고쳐졌더라고요. 덜 고쳐져가지고, 그냥 덜 고치는 상태로 그냥 그대로 팔고 있더라고요 리메이크 작도 아니 그대로 이거 프린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그런 걸 그대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를 항의를 넣을까 고민중입니다 항의를 넣을까 고민중이고 아...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대비 어, 상당히 조금 안좋은 만년필이에요 이가격대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어, 파이로트 만년필도 있고 어, 그다음 플래티그럼 만년필도 있고 뭐 여러가지 만년필이 있는데 굳이 이거 살 필요가 있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만년필 사실 분들은 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시고, 이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